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어,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어, 32편 입니다 어, 나는 이렇게 해서 옵션 투자로 어, 성공했다는 주제로 32편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50대 밑바닥까지 추락하신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어, 성공 스토리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어, 위클리 옵션 어, 옵션 투자에 대해서 직접 오늘은 어,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 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음. 자 15분봉 현재 매도 신호가 떴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외국인들은 주식을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상태고, 자, 호가잔량도 예, 호가잘량도 여기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고 있죠. 근데, 프로그램 매수가 약간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자, 주식은 3,666억을 매도하고 있는 상태고, 자, 근데, 올라치고 있죠. 그죠? 음. 자 모의 투자를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국거래소보자 klx 파생상품 모의거래 인정시스템을 켰서 지금은 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예, 정규장을 클릭하고 쭉 자러 오시면 됩니다. 한 2년 정도 준비하시고. 자, 오늘은 일단 시가 밑에서 그죠? 놀고 있죠? 그죠? 시가 밑에서 놀고 있고. 1 5 봉에 지금 매도식을 놓고 나온 상태고, 그죠? 그러니까 매도 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고. 자, 이걸 한번, 한 20분간 한번 매매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실전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뭐 수없이, 뭐, 실전에 하게 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내려다 아주, 바로바로 바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는데 자 11시 52분이고요. 이 컴퓨터가 좀 버벅거리는데. 지금 실전투가 투자하고 계시더라도 이렇게 모의투자를 계속 병행을 하셔야 돼요. 1년 정도 쭉 깡통도 만들어 보고 수익도 내보고 하면서 자유자대로 매매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방송할 때 바로바로 바로 메시지가 뜰 겁니다. 자 음. 이렇게 켰죠, 그죠? 음. 자 기능에 가셔서 어, 비밀번호, 어, 설정하고. 어, 비밀번호 설정하고 비밀번호 설정하고. 우리가 1월 13일부터 어, 매매를 했죠 그죠? 1월 13일부터 1월 13일부터 초에 제, 31억이죠 그죠? 노적 수익이 31억 1월 13일날이 그죠? 1월 13일 1억이죠 그죠? 어, 예탁 총액이 1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현재는 음, 3월 16일이죠 그죠? 11시 54분인데 추정 자산은 32억 5천 100만 원입니다. 누적 수익이 31억이죠. 31억. 예. 현재 3,700만 원 수익 나고 있는 중이고 양매수 지금 들어가 있죠. 그죠? 코어를 3 0 7짜리 0.58 샀던 거 지금 0.17이고 마이너스 1,000만 원이고. 푸어 240짜리 4월물 그죠? 0.57 샀던 거 지금 16.00입니다. 1,400만 원에 샀는데 예, 지금 4억이 되었죠, 4억. 4억. 27배 터졌어요, 그죠? 27배. 그 중간에 또 1.46짜리 하나 산 거고, 그죠? 콜이, 콜 290짜리, 그죠? 1.46에 샀던 거, 지금 180만 손실이고, 227짜리 푸드, 그죠? 여기 이제 2.79 1개 샀는데, 6 9 0만원리 사가지고, 여기 지금 690만원인데, 2.800이 습니다 400% 그죠? 수익률은 300%가 되었습니다. 양매수가 이렇게 예, 1000만원 그죠? 1100만원 투자해가지고 지금 예, 2900이 되었죠. 그 그렇죠? 2100만원 2000만원 수익 났죠. 그죠? 음, 양매수가 이렇게 예, 큰 수익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반등을 하는데 그죠? 어, 매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푸슬, 그죠? 자, 푸슬, 음, 푸슬. 제일 지금 싼 게, 그죠? 오늘 많이 들어놨네 그죠? 200까지 들어왔어요. 그죠? 210짜리? 포드 210짜리 한번 매매를 해보도록 할까요? 음, 6포인트 짜리죠. 그죠? 6포인트 짜 문턴 자를 이렇게 고정하고 금방 올라가버리죠 요즘 이게 한번 뭐 추세가 형성돼버리면 잡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모의 <웃음> 뭐 투자라서 이게, 이게 실전 같은 다 체결될 수도 있는데, 음. 자세 개가 되었고. 어, 이렇게 분할을 예, 매수를 하는거에요 그죠 예. 자 오늘 그러면 지금 포드 210짜리 그죠 포드 210짜리 지금 3개 들어가 있죠 그죠 3개에 지금 47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1개에 100 잡을래도 다 다가 버렸죠 그죠 음. 궤도를 칠때는 양봉에 매수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쵸? 털라고 그랬어 들어갔습니다. 뭐 주문 가능 금액이 27억이 됩니다, 그죠? 27억이 되고 음. 자 이렇게 매도로 들어가는 이유는 어떻게 매매도로 들어갔을까요, 그죠? 예, 15분봉의 매도 신호가 뜬 상태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시가 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매도로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로 들어갔고 뭐 김용투자가 그죠 매도 4천억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신호가 강화될 거라 보고 매도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매수로 돌아서면 다시 매수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또 꽁충 뛰어 버렸죠 세 개밖에 체결를안 됐는데 17만원 수익 냈습니다. 그죠? 일단 50만원 오늘 수익을 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0만원 수익 내는 거. 자, 그죠? 이 상태에서. 음. 호않장도 이게 플라스에서 지금 축소가 되고 있죠. 축소가 되고 있죠. 자, 12시입니다. 그렇죠? 자, 자 15분, 양봉에서 우리가 매도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매도가 들어가기 때는 이 양봉에 들어가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장대, 은봉이 될때 털어 보면 되죠. 속 올라가버리죠 잡을 수가 없어 지금 225,000원 수익 나버렸어요세 개요. 그죠. 내 계약 들어갔는데 225,000원 50만원 수익되면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어떤 매매하는 어떤 방법을 제가 모범을 보여 드릴 테니까 이걸 응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어? 푸드옵션 거죠. 2000년 4월달 행사가격 매도를 210에 매도를 한다는 뜻이죠. 코스피 백지수를 자, 이거를, 음, 매도로, 32만 5천 원에서 수익이 지금. 그죠? 자, 왜 이때 우리가 매도로 들어갔을까요? 그죠? 그죠? 이 양봉에 들어간단 말이죠. 15분 목에 뭐 양봉에 매도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매도는 푼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어, 외국인들이 지금, 음, 주식을 팔고 있고, 이게 지금, 호가 잔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매수효가가 매도세가 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 떨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시가 밑에서는 매도 쪽으로 이미 해야되고 어제 양봉을 어제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그죠 그럼 이 추세는 추세는 계속 하방입니다 하방인데 시가 밑에서는 매도 방향으로 하고 이게, 반등을 쳤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저점도 어느 순간에 또 무너질 겁니다. 어, 공매도 금지한다 해가지고, 어, 잠시 반등을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뭐, 나스닥 선물은 또, 거래 정지가 돼버렸어요 지금, 어? 계속 지금 뭐, 4.5% 하락한 상태인데, 뭐 이거지, 뭐 코로나, 이거, 뭐, 코로나, 이거, 잡히지도 않고 하니까, 세 개가 지금 암울합니다. 암울해요. 아이고, 씨, 껑충 튀어버렸네, 그죠? 57만 5천 원입니다. 그죠? 자, 네 개, 네 개. 자, 57만 5천 원. 그죠? 네 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미리 주문을 다 넣어 놓으어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50만원 수익 나는 거 평가수익 50만원 인데 여기다가 청산 이러면 은 청산 손익이 나올 겁니다. 현재 지금 청산 손익이 제로지, 죠 자, 50만원 수익 내는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할 진입해서 청산하는 방법을 배우시고, 한 가지 지금 예시를 해드린 겁니다. 어떻게 해서 매도로 들어가고, 양봉일 때 매도로 들어간다는 사실, 일단 매매 노하우를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수익을 내는, 스스로 수익을 내야 되겠죠. 일단, 코기 잡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이 데이터를 종합해서 액션을 취할 것이냐. 그죠? 그다음이 매도 신호가 매수로 전환되면 바로 청산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죠? 청산을 꼭 하셔야 돼요. 자, MACD를 거역하는 순간 망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음. 자, 이제 체결되겠죠, 그죠? 네, 체결됐고, 네, 다 체결, 한 개, 한개 남았는데, 네, 다 체결됐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옵션, 옵션 청산 손에 592,500원 수익 났습니다. 네 계약, 그죠? 네계약더 가지고 592,500원, 이렇게.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기가 목표했던 가격대에 오면 청산하고 그걸 무한반복하면 수익이 발생하게끔 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 주문 취소하면 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 59만 0천원 수익 내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미지글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고, 체결되고 그죠? 응. 나머지기는 양매수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계속 하방이죠, 그죠? 하방 쪽으로 갈수록 수익이 날 겁니다. 자 어떻게 뭐 잘하고 계십니까 응? 잘하고 계세요 혹시 궁금한 상황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방송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일단 모의투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매매를 하고 직접 수익을 내는 방법을 보여 드렸고 매도로 들어간 이유를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양봉일 때, 그죠? 양봉일 때 우리가 진입을 해서, 은봉이 될 때, 예, 수익을 실현하면서, 이 전법을 계속 무한복을 하게 되면, 예, 수익을 계속 차곡차곡 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5분 봉으로 또할 때도, 그죠? 5분 봉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매도 들어가서, 그죠? 예, 수익을 취하고 나온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 a c d 를 잘만 활용하시면, 돈 버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이런 지표를 활용해서 오늘은 시가 밑에서 우리가 매도를 들어갔고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하고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선물을 매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감하게 매도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챙기면 그걸로 끝내버리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현재는 누적 수익이 그죠? 3억 900만 원 수익을 나가 있는 상태고 오늘은 6,400만 원 수익 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나고 있는 상태고 음 양매도 양매 수죠 그죠? 한 4억 정도 4억 정도만 가져가고 지금 계속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총추정사는은 32억 7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거 1억이 지금 32억 7천만, 3 2배가 터진 상태죠. 이렇게 해서 이 모의 투자를 자주 자제로 활용을 하시고 어, 어, 여러분도 어, 꼭 연습을 많이 하셔서 어, 서민가부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저 카페에도 질문하시고 또 여기에도 또 질문을 하시면 어, 제가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계속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